감성돔은 얼마예요? 어머 <웃음> 이거 쏨뱅이 얼마씩이에요? 게르치네 아까 뭐뭐 까만 머리 까만 머리 짜야 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. 오늘 찾은 곳은 바로 통영에 있는 서호시장을 왔습니다. 아침 한 7시 경이고요. 이날 바람이 불고 제가 통영 와본 이에 가장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자 지도에서 제가 들어간 입구 이제 표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어, 날이 많이 추워서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자연산 감성돔 그리고 어, 줄가자미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보였거든요. 감성돔은 얼마예요 네, 사이즈가 상당히 좋구요 요거는 쫄보기에요 쫄보기 저렇게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늘 있는 건데 요게 장어는 뭐 15,000원 짜리 16,000원 18,000원 뭐 이렇게 이제 크기별로 판매하는 것 같아요 자, 이건 줄가자미예요 줄가자미 는 얼마씩이에요 줄가자면 좀 가격이 가죠. 그만큼 좀 맛도 좋은 생선인데 1kg 이상짜리 되는 거를 구입하는 거 추천드려요. 자, 이건 계상어인데요거에 어,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아, 그 영상 3천포에서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건 찰가자미라고 하는 건데 어, 시장에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. 이거 찰가자미는 얼마예요? <목소리> 요거 가자미. 도다리. 도리 얼마씩이에요? 너는 15만 원. 15만 원. 이거 이거 앞에. 순 가자미는 네. 7, 7, 2만 70만 원. 아. 어, 네. 네. 네, 가자미는 좀 수분이 좀 많고요. 좀 맛이 그래요. 예전에 제가 리뷰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. 어... 알에... 그리고 이제 아귀인데 노란색이죠. 어... 넓적하게 생긴 거. 이게 아귀알이에요. 게 생겼죠. 네. 네. 아무 어, 이거 손뱅이 얼마씩이에요? 네, 이거 2만, 2만 원이요. 이쯤이 더 저가 착할까? 일단 제가 찜 해놨고요. 그다음 이제 낙진데 이제 크기별로 만 원짜리 있고 팔천 원짜리 있는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. 벌써 나왔네. 그리고 이거는 왕밤송이 게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조금 이른 시기예요. 그래서 한3 4월 정도 돼야지 살도 차고 맛이 좋습니다. 이 통영보다는 또 마산 쪽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. 자 이제는 난전 쪽에 왔는데 날이 추워서 많이들 안 나오셨어요. 난전, 오때추워고추 먹을 사니다은기가 바다 용으로 방어용으로 사피 사는데 많사피못는 이원네 원래 이쪽에 난전에 나오시는데 날이 추워서들 많이 안 나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물건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. 네 정말 저렴한 거야, 저거 만 원이면. 금태처럼 아주 맛이 좋습니다. 네 그리고 이제 난전 쪽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골목으로 또 올라가 봤어요. 시장 전체가 물매기네. 물매기가 정말 많더라고요. 좀 시장이 한산하죠.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또 많이들 나오실 것 같아요. 주로 선어들이 많았어요. 어, 이거 순벵이 얼마씩이에요? 그한 마리에 3만 원. 한 마리에 3만 원. <웃음> 네, 이건 새돔인데 보통 구이용으로 먹습니다. 여기서는 뭐 돌병어?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.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막스라고 부르는 이제 붉은 메기가 있습니다. 노랑개를 해서 은대고라고 팔거든요 어, 네 은대구가 아닌데 은대구가 아요어 붉은매기인데 이거 저거 서 은대구라고 아... 은대고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나는 왜 이렇게 한줄 알아서 이거 뭐지, 이거 고랑치 이거는 <웃음> 이거는 놀래미 <웃음> 이거는 양태 <목소리> 남태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는 물매기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통과했죠. 합격으로 이거 금는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금태이 원? 3만 원? 3만 원? 이만 원? 마씩이에만 원? 3 2만 원? 3만 원? 3만 원? 3만 원? 3만 원? 3만 원? 3만 원? 어미가 금태 얼마 씩이에요 이건? 3만 원. 3만 원. 근데 이거는 아까 거보다 통통한데. 이거는 삼만 원, 삼만 원. 오, 금태 이거 사이즈 태이거. 그래. 음... 근데 와 이득 나오고, 이득 나오는데. 이건 얼마 씩이에요 어미? 금태 얼마예요? 아니 양파. 네. 와. 이거... 엄청 큰데? 한 마리 2만 원. 한 마리 2만 원. 네, 금태는 거거익선 입니다. 클수록 맛이 좋아요. 네, 일단 너무 추워서 밥을 먹으러 이제 가는데 또 통영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락국 이라는게 유명하죠. 그래서 조금 유명한 곳으로 왔습니다. 그런데 벌써 꽉차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찬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약간 부패식으로 어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근데 가격은 좀 올랐어요 1인 7천원 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먹고 어 나왔고요 이거 옥동은 얼마씩 이에요 한 마리 만원 이에요 어. 저거 북바리 같은데? 근데 이거는 좀 잡아서 안 잡았으면 좋겠다. 예. 하시는 튀어 박려고 있는데 거 잡았다니까. 그러니까. 저거 북바리는 좀 그래. 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. 아, 여기다. 엄니 이거 냉동이에요? 생물이에요? 네. 생물이에요. 네. 얼어서 알이죠. 네. <웃음> 얘 어. 이건 얼마예요? 그러면한 마리 2만 원? 3만 원. 아, 한 마리에 커서 비싸구나. 이거는 2만 원. 2만 원. 그럼 저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? 네. 네, 이번에는 좀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서울시장이었고요. 이번 여정의 마지막 편은 바로 삼천포입니다. 뒤에 예고편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 물돔은 얼마씩 해요?